아, 또뭐 치실라고요? 제목 얘기하고 칩시다. <웃음> 일단 여기쯤에다 내 공을 박고 그리고 저리 가서 투. 요리 와서 쓰리 득점. 아니면 포커션으로 득점. 당구가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피카소 뺨치는 추상화를 그려보니까 당구가 허구헌날 그 모양 그 꼴이라 그 말이오. <웃음> 없이 치고 계시네. 가만히 있어봐. 뭘 가만히 있어? <웃음> 드레스 <웃음> 네안 방구 진짜 개주 나이스 샷 아! 오케이 좋았어 흠 음. 어? 아 지금 뭐지? 이 살아있네 어이 어이 어이 어이가 없네 뭐, 그이새가 수비가 좋으시네 많이 늘었어 어. 호호 뭐이 정도 가지고? 하지만 이런 공은 오히려 부담이 없다는 거 잉? 앞돌 세워치기 치면서 <웃음> 공격 앤드 수비, 그리고 포지션까지 삼차백이공이다그 말이요. 아! 공은 맞춰야지, 이 양반아. 그 말이요. 아 아따, 죄송하요 <웃음> 무슨 문제가 있어, 이 저도 <목소리> 대구 오케이 좋았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디펜스 미안합니다. 아휴 아이 엄마이다 아우타, 이어놓 용. 아잘 치요.